자 그럼 우리 조슈아 형 질문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네. 5초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. 5, 4, 3, 2, 1, 주세요. 깜깜 왜 이렇게 잘 생겼어요? 감사합니다. 손 크기는 커요. 발 사이즈는 200. 룸메이트 200, 누구예요? 아, 아. 발몇이에요아발했구나 미국 어땠어요? 좋았어요. 멤버들 중에 영어 잘하는 멤버는 브레이 세븐틴 멤버 중에서 누가 제일 말안 들어요? 나이스. <웃음> 깔창 깔창 깔았어요? 안 깔았어요. 연상 연화 갑다 좋아요. 향수 써요? 네. 제거 할래요? 네. 굉장히 <웃음> 순종적이에요. 결혼할래요? 네. 한국어 편해요? 영어가 <웃음> 네. 편해요. 영어가 편해요. 이상 이상형 뭐예요? 없어요. 나 맞아요. 어때요? 좋아요 사랑해요? 왜 자꾸 고백하니 너희들 <웃음> 아 그러지 말자 나할 때는 뭐 우리 할 때는 안 하고서는 뭐 좋아요 치킨 뭐 이러더니 <웃음> 영어 한마디만 해줘요? Hi. 키 몇이에요? 170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<웃음> 잠시만 얘들아 왜 이렇게 고백을 하니? 그래, 어? 그래. 부럽게 야 우리한테 <웃음> 안 해주더니 우리한테 안하더니 <웃음> 어. 네. 그러면서, 아, 잠시만. 세븐틴에서 영어 잘하는 멤버 번훈이 말고 그 다음 솔직히, 객관적으로. 우지, 우지. <웃음>